내가 사는 아파트 건물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당연히 불이 난 층이 어느 층인지부터 살피고 내가 있는 층보다 높은 곳이면 1층으로 낮은 층이면 옥상으로 피신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만약 내가 롯데타워에 있다면 굳이 롯데타워가 아니더라도 집이 30층보다 높은 곳인데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도 안 되는 이 높은 곳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1층이나 옥상까지 빠르게 피신할 수 있을까요 2010년 10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골든 스위트 화재처럼 4층에서 난 불길이 꼭대기층인 38층까지 불과 20분 만에 치솟는 다면 어떻게 피난할까요 당시 화재는 건물 외벽을 타고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고 수십억의 재산피해가 있었지만 5명의 부상 외에 인명사고가 없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던 화재 사고 암튼 이 화재가 난 이듬해 정부는 국가화재 안전기준을 마련하였고 법의 준초고층 초고층 건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피난안전구역은 불이 났을 때 1층이나 옥상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초고층 또는 준초고층 건물의 중간쯤에 설치하는 임시 대피 공간입니다. 불이 나면 사람들이 이곳으로 대피해서 구조를 기다리면 되니까 비교적 안전합니다. 여기에는 불연재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고 안전용품과 인명구조기구, 식수공급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피난안전구역은 몇 개를 설치해야 할까요? 우선 법에서는 30층 이상 건물을 고층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이중에서 30층에서 49층까지는 준 초고층이라 하고 50층 이상은 초고층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분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피난안전구역은 준 초고층 건물은 건물층수의 1층에서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설치해야 되고 초고층 건축물은 최대 30개층 이내에 1개소씩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층짜리 건물이라면 그 절반인 20층에서 아래 위로 오계층즉 15층이나 25층 사이 어디쯤에 피난안전구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고층 건물의 외관이 마치 띠를 두르고 있는 지렁이 환대와 비슷한 모습으로 지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급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난안전구역이 어느 층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지라퍼가 좀 돼볼 게요 평소 계단 오르기 운동 많이 들 하시잖아요 30층 이상인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피난 안전구역을 기준으로 오르내리신다면 불이 났을 때더 빠르게 피신할 수 있겠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초고층 건물에는 건축물 안전영 향평가나 특별법에 따라 지켜야 할 법규가 많아집니다 지켜야 할 법규가 많다는 것은 공사비가 늘어나는 원인이 될수 있지요. 그래서 건축물들이 50층을 넘기지 않고 애매하게 49층까지만 올린다는 썰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나쁘지 않았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